안녕하세요 이번 솜대리의 요리탐구생활에서는 소금이 고기 반죽에 미치는 영향을 동그랑땡을 만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넣는 타이밍에 따라서 같은 고기 반죽으로 만든 음식이라도 이 질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소금과 단백질의 반응 때문인데요 어, 고기 안에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소금에 닿으면 녹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미오신 단백질과 달라붙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 반죽을 할때 소금을 일찍 넣으면 넣을수록 그 반죽이 더 단단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음, 서양 음식 레시피들을 보면은 음식마다 소금 넣는 타인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 햄버거 스테이크, 미트로프, 미트볼을 보면 가장 부드러운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 반죽을 할때 소금을 넣는 게 아니고 그 햄버거 스테이크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소금을 친다고 하고요 반면에 미트볼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식감이 있어야 되니까 고기 반죽을 하기 30분 전에 고기에 미리 소금을 쳐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각각 동그랑땡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동그랑땡은 원래 단단하게 고기 반죽을 만드는 요리기는 해요. 동그랑땡 레시피들을 보면 다들 반죽을 오랫동안 끈기 있게 치대라고 합니다. 고기 반죽을 충분히 치대는 건 소금을 미리 넣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고기 안에 미오신이 주변 미오신과 결합해서 고기 반죽이 단단하게 되는데요. 고기 반죽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충분히 치대는 거라면 소금을 미리 일찍 넣어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레시피들을 보면 소금은 다 고기 반죽을 할때 같이 넣으라고 합니다 소금을 일찍 쳐놓으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은 소금을 뭐 미리 치든 나중에 치든 큰 차이가 없나 이런 호기심에서 이번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고기와 두부를 주재료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햄버 스테이크처럼 반죽을 한 다음에 모양을 잡고 그 위에 소금을 쳐서 한 가지를 만들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버전은 미트룩불을 만들듯이 고기 반죽을 하기 직전에 소금을 칠 거고요. 이건 미트볼처럼 고기 반죽을 하기 30분 전에 소금을 쳐놓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고기와 두부의 비중을 기본적으로 3대 1로 하고 여기에 파, 마늘, 소금, 후추, 깨소금, 참기름 이렇게 가진 양념을 해서 붙여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버전의 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미리 소금을 조금 쳐놨고요. 두부부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세 개를 이제 칼등으로 으깨줍니다. 두부가 은근 수분기가 많아서 얘네를 쫙 짜줘야지 반죽이 질척질척 해지지 않습니다. 파 마늘도 다져줍니다. 밀가루와 계란물도 준비해 놓습니다. 계란 2개를 풀어놓고요. 한번 고기를 절놓는지 30분이 지나서 이제 고기를 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해줍니다. 이렇게 쥐어짜듯이 치대주면 됩니다. 모든 반죽은 40번씩만 치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치댄 후에 관자의 모양을 잡습니다. 보시면 40번 칠했는데 고기가 엄청 끈적끈적해진 걸 보실 수 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씩 가운데를 눌러줍니다. 왜냐하면 가운데가 너무 볼록하면 은잘안입게 돼요, 가운데가. 크지 않게 빚었더니 버전마다 한 10개씩 나오는데 한 번에 붙여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버전별로 한 3, 4개씩만 구워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란물을 붙여서 굽겠습니다 구울 때는 우선 프라이팬을 충분히 달궈주고요 기름을 넉넉하게 발러줍니다 이게 충분히 달궈졌다고 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란물에 넣었다가 바로 꺼내서 세 가지 버전의 동그랑땡이 다 완성됐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1번 모양을 다 잡고 나서 소금을 친 버전 2번 어, 가장 전통적인 레시피죠. 반죽을 하면서 소금을 넣은 버전 3번 반죽하기 30분 전에 소금을 넣은 버전입니다. 고기를 반죽할 때는 버전별 차이를 크게 못 느꼈는데요. 근데 사실 각각 모양을 잡으면서 나중에 소금을 친 쪽이 모양을 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선입견인가 싶어서 일단은 뭐 모양을 잡고 이걸 굽는데 확실히 3번이 단단해서 똑같은 이제 후라이팬에서 똑같은 시간으로 굽는데 3번은 굉장히 단단한데 2번, 1번으로 갈수록 고기 자체가 눌러봤을 때도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웃음>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정말로 부드러워요. 일단 어, 만사 차치하고 먹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그랑땡 냄새가 계속 코가에 맴돌아서 자꾸 입에 침이고 이거 말 하기가 힘든데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보이실까요? 잠시만요. 이게 쪼개서 보니까 또 달라요 여기가 1번, 2번, 3번이거든요 조금 더 2번, 3번으로 갈수록 뭉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확실히 고기 결이 3번에 비해서 좀안 뭉쳐있는 게 느껴지죠 쪼갤때도 그 저항되는 힘이 달랐어요 진짜로 먹어보겠습니다 봤는데요 정말로 식감이 달라요 보는대로 얘는 부드럽고 일로 갈수록 탄탄해지는게 신기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2번 동그랑땡 고기 반죽을 하면서 소금을 넣은 동그랑땡이 가장 익숙한 질감이긴 한데 3번도 맛있었어요 어차피 단단한 식감을 추구하는 동그랑땡이라면 이런식으로 소금을 미리 뿌려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 약간 소세지 같은 그런 탱글탱글한 식감이 있어서 전 좋았어요. 그리고 미묘한 차이긴 한데 3번이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은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고정관념으로 인한 착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삼겹살 소금을 뿌리는 타이밍을 실험을 하면서 소금이 고기에 수분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게 소금을 삼겹살에 미리 뿌려놓으면은 이게 한 초반 40분까지는 속에 있는 수분이 3탑현상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이제 나중에는 녹은 단백질 속으로 빠져나갔던 수분이 다시 돌아오면서 고기가 더 촉촉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던 건지 3번이 1, 2번보다 좀더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사실 은 약간 미묘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조금 더 공은 들겠지만 3번 30분 전에 소금을 미리 뿌려놨다가 반죽을 해서 굽는 동그랑땡이 맛있네요. 동그랑땡이 약간 공이 많이 드는 음식이잖아요. 기왕 공들여서 만든다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뒷정리를 하다가 한 가지 발견된 한게 있는데요. 아직 굽지 않은 남은 동그랑땡이에요. 밀가루도 묻히기 전인데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에요 혹시 차이점 아시겠어요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고기 색깔이 짙어지죠 이게 소금이 미오신 단백질 변화를 일으켰다는 증거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제 소금이 단백질과 반응을 하면서 색깔도 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보시면 확실히 소금을 친지 오래된 쪽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